안녕하세요. 오늘은 눈도 많이 오고 그래서 밖에도 못 나가니까 집에서 굴 넣고 김치 부침개를 해먹으려고 준비했네요. 삼 4만 소금물에 굴을 한 번만 시켜줘야 돼. 그 300g 돼요 굴이. 근데 이 부침개 하는 굴은 좀 이렇게 잔잔한 게 제일 잔잔한 게 좋은데 잔잔한 게 없어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큰거 샀네요. 이 쪽이 있나 없나 이렇게 만져봐가면서 쪽만 띄어서 주면 돼요 굴 껍데기 이 굴은 이제 김치에 넣는 거는 부침개 하는 거는 이걸 날개를 넣으면 여기서 물이 나와가지고 막 튀기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살짝 뜨거운 물에 뒤쳐줘야 돼이 국물은 이제 반죽할때 쓸거예요 이 저기 뭐야 여기 배추 이거 너무 많으니까 식구가 많으면 이걸다 해도 되는데 어 딱두 쪽만 붙일거니까 이거 반만 손손 썰어야지 요거는 이게 김치가 이게 이대로 게이 그냥 넣으면 은 짜더라고 그러니까 국물을 좀꼭 짜가지고 건더기만 넣어야지 국물이 들어가면 짜요 맛은 있겠지만 짜니까 아주 매콤하니 얼큰하게 먹으려고 청양고추 다섯 개 깨를 한, 큰, 한 숟가락 넣고 참기름 좀 넣어주고 굴이, 굴이 들어가니까 정종을 좀 넣어줘야 비린내 안 나게 그런 다음에 조물조물 묻혀가지고 이게 깨가 들어가서 부침개 먹으면 깨가 씹으면 고소한 맛도 나고 어, 깨는 많이 먹을수록 머리에 좋은 거니까 계란을 하나 넣어주고 여기는 이제 부침가루 종이컵을 하나 모자람좀더 넣어도 되고 이거는 감자전분 김치가루 여, 부침가루에는 간이 돼 있으니까 부침가루만 넣으면 김치가 들어가서 짜 수가 있으니까 반반씩 이건 아까 굴, 데친 물 어, 전분하고 어, 부침가루 조금더더 더 내야겠어요 간, 이 가루가 좀 적은 것 같아 이 김치 부침개는 김치가 많이 들어가니 맛있어요. 근데 국물랑 같이 넣으면 너무 짜니까 이렇게 짜가지고 김치를 좀 많이 넣어야 돼. 이제 이럴 때 그냥 굴을 약간 넣어주고 됐어. 부치면 돼. 기름을 두르고 부침개는요. 기름이 좀 많이 들어가니 맛있어요. 굴대체하니까안 튀기잖아 음. 맛있겠다 굴 많이 들어갔어 음, <웃음> 막걸리 한잔 먹어야 되는데 막걸리 막걸리 한 잔. 김치 부친 게, 국을 부친 게, 예. 막걸리를 한잔 먹어보러요. 영탁이, 영탁이 노래. 막걸리 한 잔. 막걸리 한 잔. 아니, 잘못했네. 아까 막걸리 한잔 사올, 한대사올까 야, 불 보이냐? 응? 음? 불 보여? 아, 불 보이지. 꽃배 이렇게 찢어 버렸네. 이렇게 네여기다 이렇게 찢어졌으니까. 찢어지게. 자, 이거는, 아, 내가 치즈를 좋아해서 치즈를 듬뿍 녹할 거예요. 하나는. 이건 내가 먹을 거. 이렇게 찢야 돼. 약불로. 불을 끄고 이렇게 해서 어 김치 불, 굴 부침개가 끝났는데요 하나는 치즈 아닌거 하나는 치즈 이렇게 두가지를 했어요 치즈는 내가 좋아하거든요 뭐 <웃음> 안돼 <와>, 네, 끊어져 <웃음>